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타로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음, 그 주변에 보면 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이게 호감인지 호의일지 참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쵸? 이게 날, 내가 마음에 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그냥 뭐 사람이 예의가 바르니까 그냥 나한테 호의를 표하는 건데 괜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호를 보내오는 듯 해서 또 이렇게 나도 한번 아네저 그렇죠 하고 하면 또 가, 갑자기 또 단답으로 나오거나 나한테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들 들일 음,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호감일까요? 호일까요? 의네 한번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호감일까요 호의일까요 이렇게 카드 네개를 갖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다섯 개는 정말 목이 아파요 음, 자 어, 다음번에 무슨 음, 뭐 인강 뭐 외전 같은 거 찍을 때는 다섯 개 해드릴게요 <웃음> 근데 오늘은 네개만 어, 내가 너무 힘들어 자 1번 향수 2번 복주머니 음. 3번, 이게 무궁화죠? 음, 무궁화. 4번, 양이에요. 네, 고를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골라보세요. 네, 카드 선택 끝나셨나요? 음, 그럼 저는 1번, 향수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드, 리딩. 음. 어디 보아요. 호감일까, 호의일까. 음. 음. 잠깐만요. 아니, 왜? 카드상은. 카드상은. 카드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뭐야? 왜 갑자기 그, 어, 다가오지는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봤을까? 어, 이, 이런 경우에는요. 솔직히 너나 좋아하니라고 물어보기도 애매해. 아닌데요. 그러면 나쪽 편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음 1번 카드. 카드 봅시다. 왜 멀뚱멀뚱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어디? 음, 뭐 제대로 다가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왜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옆에서 여, 어,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을 호감 있게 보는 사람이 있긴 한것 같아요 음, 있기는 한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 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가. 어, 굉장히, 여기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인 말들이죠. 음, 가, 교과서, 교과서 원칙에 입각하여. 어. 교과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상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음. 어, 왜,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왜, 왜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넘사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음, 여러분이 혹시 조금 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아닌데요. 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보기엔 그럴 수 있지. 내 기준하고 상대, 그니까 내가 보는 나하고 상대방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어요. 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음, 실제로, 멋있, 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카드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 그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카드는 그렇게 알려주니까, 어, 저는, 교과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약간 그런 게 음, 레벨이 음, 낮지 않은가 싶어요. 음. 어, 나름대로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자기 그 레벨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막이렇 음,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예 그냥 뭐 뭐지? 그그 그 뭐라 그래요 대책 없고 이런 거안 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아 내성적이고 뭔가를 갖다가 아까 그러니까 골똘 뭘 하나를 갖다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 음.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없고 계속 어 생각만 어 오지게 어 생각만 오지게 하는 타입. 어, 일할 때도, 그니까 이 사람은 액티브한 일보다는 어쩌면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은 너무, 그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성적일 거라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때 굉장히 용기일 수 있어. 그 영화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한 구석에 찌그러져서 이제 열공하는 애들. 그런데 그 반에 스타가 있잖아. 반에 스타가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어, 해미야 너입거빵 먹을래 하고 있는데 얘는 빵을 갖다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응? 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별로 이렇게 어, 신경을 안 써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요? 해 다시 지자리로 가가지고. 속으로는 헤미야, 헤미야 하면서도 자기 를 갖다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어, 왜? 그, 자기 입장에서 볼때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너무, 어, 빛이 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정확한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응, 어,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좀 답답하지. 아, 그냥 와서. 나너 관심있는데, 어. 밥 먹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호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기분은 좋잖아. 음밥 그, 생각해 볼게. 이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두번 번 먹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 그런 거조차도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힘들어하지 않나.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는 어떠하게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있다. 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 스케줄을 짜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음. 여러분이 왜 이게 호감인지 호의인지 애매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어. 그렇게 막, 저기 막, 다가가지 않거든. 그것도 성격인 거야.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재미없지, 여자 입장에서는. 음. 확그 일로 헤미 이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네. 계속 주고장. 이 사람 언제부터 이 사람 꽤오래 여러분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뭐 인스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푸샤가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의 감정 변화까지도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만큼 오래 여러분들을 지켜봤어요. 아, 뭘 지켜봐, 지켜보긴. 아이고. 어. 지켜보다가, 이게, 참, 또? 어, 또? 이 사람 똑같네? 계속 지켜만 보네? 아유, 이 답답한 양반, 이거 어떡하지? <웃음> 자기 생각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포기를 했어. 아, 그래 해미는 내가 나 같은 애는 안중에도 없을 거야. 어. 아니면 이제 나이가 있다면 아유 우리 저기 뭐해미 여사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 어.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를 관심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 어. 주변에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어, 더 의기소침해서 여러분들 다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포기할까면 야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 그래. 좀다 남자답게 한번 가서 탁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음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존재감조차 어, 모르는 그럴 수도 있어. 어. 맞아요. 이 사람은 어.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어 괴로워요. 응. 음. 괴로워. 지금 계속 어 기회만 엿봐. 계속 어 줄기차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 결국은 여러분 이, 이 나름대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슬쩍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나 그래요 마음 내비친 사람 있죠 음 그럴 것 같아 어,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나 그런데 이미 늦었어 음, 내비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비쳤어야 되는데 한발 늦게 여러분한테 내비치지 않았나 어, 맞아요 한발 늦게 여러분들에게 내비쳤다 만약에 입장 바꿨으면 어, 여러분이 마음을 한발 늦게 내비쳤다 어, 그러가요. 한발 늦었어 어맞 아끼다 아똥되는 거야 이런 말. 이 옛말에 틀린 게 없어. 아끼다 똥된 거야 마음도 내 마음이 커져나가면 그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겄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나? 그러고 생각을 해봐요. 거절당했을 때 쪽팔릴 수도 있고 지레짐작으로 너왜나좋아하니 이랬다가 나너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 뭐야? 세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어차피 안될 거잖아 아, 어차피 안될 거가 아니라 내가 추라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추라이를 어, 하면 반, 확률은 반반인 거예요 응? 그렇잖아 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예 시도를 안 하면 그반 절반의 기회조차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야 못 먹는 감 빨리 남들이 찌르기 전에 찔러라도 봐야 된다는 거야 쪽팔리는 게 문제예요 음, 지금 연말연시를 놔야 되는데 연말연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 남들은 다 선물로 받고 진짜 24일날 응응 저기 막 삐까번쩍한 데 가가지고 진짜 밤을 불사르는데 나는 방구석에서 뭐, 뭐 무슨 영화나 보고 있을 거야 주말에 영화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특선 나홀로 집에 이런 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일단은 지금 급해요. 연말연시 얼마 안 남았어. 음. 쪽팔림은 잠시. 어. 쪽팔림은 잠시다. 어. 맞아. 음. 음.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어쩌면 소심하게 어, 표현을 했는데 어, 거절을 당했거나 아니면 갔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왔거나 어, 어쨌든 여러분 축하드려요 누구 하나는 확실하게 있는 거네 <웃음> 주변에서 잘 보세요 어, 나한테 쭈삐쭈삐하고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어, 그렇다고 또 다가가가지고 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이 사람 성격에 네 그러겠어요?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지. 만약에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면, 어, 마음이 있다면, 이 카드상에는, 어,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잘 대해 주세요. 어, 보험 차원에서 혹시 알아요. 음, 여러분들이 심심하고 그럴 때이 사람한테 야 철수야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음, 모든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이렇게 똑 자르는 그거는 옳지 않아. 음, 왜냐하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갖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어그 젊은 사람의 그, 그 미래는 급지 않는 복권이래요. 음. 내가 버린 사람이 킹카, 킹카, 킹카나 킹카 돼서 돌아온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음. 자,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2번, 복주머니를 선택하신 분, 어디 보겠습니다. 호감일까요? 호의일까요? 음. 음. 오, 카드 액면상은 완전히 좋은데? 어디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카드 상을 그러네.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음. 어, 굉장히 뭐랄까, 어, 그 성격이 밝은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응. 음. 근데 아왜왜왜 왜, 왜 이것도 싫어, 음 저것도 싫어 하고 있지? 음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음다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에 노력하는 게. 뭔가.. 아다 귀찮아 하다가 음 조금 더 봅시다. 왜다 귀찮아 하고 앉아 있는지 실현 당했었나? 실현 당했나? 그런 거 같은데 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이거는 상대방인 것 같은데 음이 사람이 그 좋아했던 과거의 여자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 다투기도 많이 다퉜고 어, 이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봐. 음, 최선을 다했고 막 그렇게 오래 사귀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뭐 금방 사귀었다 헤어진 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귀는 과정에서 어, 헤어짐을 맞이하지 않았나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 카드 상호력이 비춰지는 거 봐서는 그냥 음, 참 괜찮다라고 정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음, 그냥 괜찮다. 어.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뭐 음, 같이 어울리면 재밌겠다. 같이 어울린 경험도 있었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한다 그래야 되나? 어, 아직까지는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응 음, 그냥 이 상태로도 되게 만족 어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아 이제 좀한 템포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래 우리도 그 시련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한 템포 쉬고 아야 다 귀찮아 그런데도 이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마음 하나가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나만 드나요? 난 그랬는데. <웃음> 난 그랬는데. 어. 어, 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나? 아, 모르겠어. 어. 헤어질 때 진짜 바닥을 보고 헤어져서 그런지, 어, 뚜껑은, 뚜껑은 되게 열리지. 분하고 바들바들 하지. 음. 분하고, 예, 남녀가 헤어질 때 뭐, 뭐겠어요. 어. 우리 나이에. 바람밖에 더 있겠어. 뭐 시어머니랑 그뭐그 시댁 그시 식구들 눈치를 우리 이, 이 나이에 뭐 알아봅니까? 안 그래요? 주변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지 뻔한 거지. 어.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막 바들바들 하면서도 복추할 거야 나도 너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서 어? 보란듯이 다닐 거야 그러고 싶잖아. 왜 나만 시렉인가요 <웃음> 그건 아닐 테고. 아무튼 그런 게 뭔가 마음속에 있어. 그냥 아예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이 사귄 기간에 비례한 거지. 여긴 그렇게 길게 사귄 건 아니에요. 음. 길게 과거의 연애라고 길게 사귀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이랬으면 더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음. 왜냐면 사람은 익숙한 것에 어. 저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귀찮은가 그거 있잖아. 똑같은 걸또 해야 되잖아. 나만 귀찮은가? 음. 암튼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싫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호감은 맞아요. 음. 어느 정도의 호감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상태가 자기한테는 아직까지는 좋아 어, 아직까지 좋고 마음속에 어참 괜찮은 사람이다 음, 뭐그 어, 그 정도? 어,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액션은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이런 거지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더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은 마음은 마음이지만 약간 호기심, 어 호기심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음.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캐치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사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캐치해서 지금 어 생각 중이야. 아, 얘가 얘가 봐라. 음, 응? 응. 내맘 같지 않네. 나는 그래도 지를 갖다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너는 약간 호기심 에 그러니까 호기심 같은 관심? 음, 호기심 같은 관심이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했어 음, 이 카드상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것같아 조금 더 어, 저기 막 육감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요. 여자들의 육감 같은 거 있잖아. 음. 남자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황, 상황 분석을 해서 제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데이터로 나오지만 여자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더 빠르지.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지금 체계적인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제 혼자서 이제 쫙, 예. 그, 저기, 막, 뭐, 있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죠. 맞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야. 동선. 어떻게 해서 동선을 겹치게 해야겠다? 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인 듯, 어, 우연이 세번 반복되면 뭐다? 어, 운명이다. 이 사람한테 내가 너의 운명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어, 그,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음 있다 요거를 잘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더 뽑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요 내용으로 다시 할게요 음, 저번 달에 나한테 호감을 가졌던 그 사람하고 잘될수 있을까 왜냐면 이 카드는요 어, 길어야 한 달이야 음, 한 달에는 운이 바뀌어요 6개월, 1년 안 가요. 사주랑 같이 뽑으면 가. 근데 이 카드만 놓고 뽑는 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저기 하면, 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호감, 호감하고, 어, 호의의 반반, 어, 좀 그런 거지. 좀 애매하지.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데도 아직 뭐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는 거지. 어떤 경로로 작업을 들어갈까? 계산 중이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네. 2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네. 3번. 무궁화죠? 음, 피고 지고 또 피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무궁화가 있는데, 짐은 다시 안 펴요. 음, 내년에 대하 펴. 어디 봅시다. 와. 이게, 이게 뭐지? 박빙이네? 아이, 이 카드는, 음. 뭐 이미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웃음> 우르르 쾅쾅 만났다가 아 이거 아니올신인데 어, 하다가 어 이, 에, 저기 막 박터지게 싸우고 나서 어 박터지게 싸우고 나서 이이 사람이 뭐, 지금 뭐 하고 살지 어 이제 어떻게 지내지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액면으로는 그래요. 음, 두분다 다혈질이야. 음. 이분들은 그냥 좋으면 둘다 똑같아. 좋으면 고야. <웃음> 아, 맞아. 두 분이 싸웠어. 두 음. 분이 싸웠어요. 이분들은 가능하지. 어. 데이트한 그날 일일 어. 이, 이, 이분들 성격에는 가능한 분들이에요. 막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아. 어. 그 성격이, 뒤끝이 조금 없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러 내가 오늘 이거 갖고 싸웠어.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저기, 막, 물만두를 먹고 싶은데, 걔는 군만두를 먹고 싶대. 어, 근데, 그것도 막박 터지게 싸우다가, 야, 꺼져. 그러면, 그래, 뭐, 꺼지라 먹고 릴줄 알아? 에이씨, 너 혼자 다 처먹어라. 하고 딱돌아섰다가그 다음날, 철수야, 영희야 뭐하니? 하고 또 이렇게 올수 있는 사람들. 어, 그 정도로 뒤끝이 없어요. 어. 근데 맨날 그렇게 보면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되면서도 만나는 사람. 음, 음, 맞아요. 거의 뭐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로서는 음, 그렇게 막 뭐지, 그 뭐지, 두근거 설레이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설레임은 없어. 어, 설레임은 없는데 이번에 좀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음, 이번에 크게 싸운거 같아어 이번에는 조금 크게 싸워서 이거는 어, 이 카드는 지금 크게 싸우신 분하고 얘가 나한테 스틸 마음이 있나 이거를 갖다가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런거 같아 어, 싸워서 이번엔 좀 크게 싸웠네 어. 뭐 규모가 그런 거지 뭐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음. 어 맞아요. 음. 그러다가 지금 냉전 중인데 지금 좀 슬슬 그런가 이제 어 맞아 이분들, 음 맞아. 이두 분들은요 성향이 그래 성향이 그래서 이번에는 딴때 보다 조금 크게 싸웠어요 치고받고 음. 싸웠어 어, 여, 여, 여성분들 여 저기 막 그리고 이, 이게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어, 친구 사이인 것 같고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좀 이게 그냥 이런, 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서 봐서는 꽤 오래된 관계가 아닌가 음. 그래갖고, 설레임이나 이런 건 없어. 근데 싸, 이번에 싸워가지고 냉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있잖아. 떨어져 보고 나니까, 아 어. 음, 아 저녁에 맥주 먹고 시고싶는데 철수한테 전화할까? 딱, 이게 자기가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철수 딱 이랬는데, 아, 걔랑 싸웠지? 아휴, 어떡하지? 그리고 철수도, 아이씨, 혜미한테 술 마시러 가라 그럴까? 햄한테 전화해봐지 우리 햄미 뭐하나? 딱 전화기 드는데 아나햄미랑 싸웠지. 이런거야. 쌍방이다. 아, 쌍방이야 이거는. 쌍방. 근데 되게 이번에는 진짜 보통 때보다도 더 시게 싸웠다 라고 알려줘요. 음 맞아. 그래서 두분다 이거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생각? 어. 힘들지만 어, 힘들지만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힘들지만 내가 얘를 계속 킵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인가 지금 어, 그거를 고민한, 고민하기 고민 시작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거 갖다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거 갖다가 어. 해결을 하려 그러는데 이또입때껏 싸운 정이 있잖아. 어, 싸운 정이 있잖아. 어. 싸운 정이 있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에 들어갔다. 이분 성격에는 아니면 아니하고 뚝 자르는데 그게 안되지. 정이 깊잖아. 정이다기보다는 뭐뭐 가족의 같은 뭐 그런 거 음. 맞아요. 가족의 같은 게 있고 약간 얘가 나를 속인 거는 괘씸해. 나를 속인 건 개심한데 그래도 음, 그런 거지 사람이 그래 그래요. 음, 그래도 그냥 미친 척 하고 음, 미친 척 하고 그냥 전화 한번 걸어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화 걸어도 이제 마음 같이 이렇게 막 어떻게 지내니 어, 잘 지냈어? 뭐 이게 아니라 뭐야? 너는 잘 지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렇게 곱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아이아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야 밥이나 해서 처먹어 그렇게 술만 처마시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곱게 얘기 안 하고 아니 계속 마음에 있잖아 어디 봅시다. 이분들 화해 하나 안 하나. 계속 그 상태로 있어, 그렇게. 서로 악례하는데. 이 사람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응. 나도, 저기 봐,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 어떻게, 이분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 여러분들은 자존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네가 무슨 네가 잘못하는 거, 무슨 자존심이야? 막 이르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존심, 남자가 자존심이 조금 상했나 봐. 어, 그런 것 같아요. 실수는 남자 쪽에서 한건 맞아. 어, 한건 맞는데, 어, 여자, 이게 저기 뭐 여성분이 어, 둘다 성격이 세잖아. 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음. 남자가 자존심 상한 게 뭐가 있겠어. 어. 너는 그거 가지고 어저한눈 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이거 여성분 쪽에서 내가 너무 심했나? 어.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카드는 여자 쪽에 그러니까 실수는 남자가 했지만 거기 그 실수를 해서 남자의 자존심을 깔아뭉갰다라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이 좀 화, 화통한 사람이고 뒤끝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많이 삐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 막 잡을 때 잡더라도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거는 음그 문제 같아 어디. 헤어지나, 안 헤어지나, 이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헤어질 마음은 없잖아.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막,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헤어질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이, 지금, 이, 이 카드를 볼 때는,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을 가져봐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고, 음,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해지 말고 그냥 이 이분하고 원만한 관계를 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면 어, 이제 천천히 시간을 갖고 관계는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요. 이게 역으로 나왔잖아. 어. 힘든 거는 이제 다 지나갔다. 어. 그좀 살살 살살 좋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사주고 어, 애교 도좀 떨어주고 그러면 화가 풀리지 않을까 어, 그래요 어, 이 저기 막두분 그래도 티, 티켓 닦아 잘 됐잖아 그죠 어, 남자 자존심은 될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고. 어. 사람 좋은 사람인데 뭐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뵈요 우리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양을 뽑아주신 분들 호감일까요? 호의일까요? 어디 시다 잘 보이나요? 어. 음. 이거 혹시 <웃음> 보조카드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웃음> 음. 혹시 뭐 요즘에 그그 그 저기 막 소, 소셜미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네 우리 동네 친구찾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고 계세요? 음. 아니면 뭐 친구사일 수도 있고 동료사일 수도 있고 어 약간 가볍게 음, 얘하고 만나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음 본인이 호감인 것 같은데? 그쵸? 음 상대방보다 본인이 더 호감이 있어서 이거 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날 좋아할까?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음? 그런 거 같은데. 이미 만나봤어요? 저기 봐. 저녁에 가볍게 저기 막 그...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직장동료일 수도 있지. 어, 아니면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뭐술 마셨나? 시간, 내, 시간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어, 그 2차도 갔나 본데. 2차도 갔어요. 음. 2차도 간 느낌이야. 여러분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카드는? 그치. 이거이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음. 음 맞아. 여러분이 왜이 관계를 생각해 봤냐면 하이 사람과 이갈 길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다는 거 이미 통박에 나왔어요. 맞아요. 어, 여, 여러분들은 으, 으, 저기 쉬, 뭐 이렇게 그렇게 뭐잘뭐그뭐 뭐, 뭐 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잘안 걸려들지 어. 통박이 딱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거를 갖다가 지금 일단은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마음의 준비가 됐다던가, 아니면, 어, 개 중에는 이분과 가볍게 여행 가신 분도 있고, 음. 아니면, 이분이 조금 멀리 살아서, 어, 뭐, 겸사겸사 바람도 쉴겸 하고 다녀오신 분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음. 맞나요? 호감인지 호의인지. 야, 근데 거기 그때 그분한테, 그분하고 이제 놀러 가셨던 아니면은, 어,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냥 바람 쐬러 이분은, 이분은 있는 곳에 가셨던, 어쨌든, 어, 갔다라고 나와요. 이건 본인이 간 건지 아니면 상대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보면 본인이 간 거, 어, 본인이 간 거, 음.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 어디서 어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음. 암튼, 음.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을 하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뭔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물을 갖다가 클리하게볼 수가 없어. 왜? 불안함이라는 게 따라오거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싹똑 떨어지는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 음.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갖다 클리어하게 볼수 있지만 내가 이 안에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클리어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미 감정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응. 어. 어, 그래, 객관적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 뭔가가, 어, 조금 여러분들한테 약간 뭔가가 좀 찜찜한 것이 레다에 걸렸어.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조금 성급하게 가기보다는 한 템포를 늦춘, 어, 늦췄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갖다 피하를 때는 좋은 것만 쫙 말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응. 나 알고 보니, 응, 저기, 막, 개털이고, 나 승질도 들었고, 그럼, 그렇잖아. 아무도 안 만나주잖아. 응. 그래도 나름대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은 되고, 그러고 나, 이제, 난 순정파야. 뭐, 이런 식의 있잖아. 난 순정파야.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싶어. 막, 이런 거, 남자들 그 멘트, 그 18번, 다 나오지. 응. 나는 내 여자한테는 올인을 해. 올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올인을 했으면은, 이아 아, 무튼 <웃음> <웃음> 꼭 이거 경험 나갔죠? <웃음> 어, 맞아요. 어, 남자들 멘트 다 똑같아. 어,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이제 저기 막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시, 어, 지 편할 대로 하잖아. 남자들은 어느 정도는 다 맥락이 같아요. 어, 어 그런 거다 맥락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어? 연애할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 연애가 들어가니까 이게 연애도 있잖아요 초초중초중 초, 뭐라고 하죠 장말 이렇게 되잖아요 초에는 그래도 잘해 중간 중간에 이상한데 하다 아, 말해가면 어떻게 돼? 이, 이제 이이 이, 이 사람이가 아니라 이 인간이가 되는 거지 연애는 다 똑같아요 어. 연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애도 하기도 전에 뭔가 어. 그, 저기, 흰 브라우스에 검은 잉크가 튄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어, 뭔가 찜찜함을 느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그래서, 여,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잡음이, 우리, 우리, 우리 아들이. 게임, 친구랑 게임하면서 지금. 음. 자, 아무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인스타를 따라든가 저기 막 카톡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응, 어. 저기 저기 막 저거 저거 저거. 아. 카카오 스토리, 카스. 그거 뒤져보고 거기 나오는 글씨도 좀 읽어보고 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흔, 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음. 흔적 찾아 산말리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찾아볼 거는 다 찾아보고 있다라고 어, 알려줘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없는지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시,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 말해주지 않고 있는지 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 하고 있다. 음... 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 여러분들 그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그것도 보고, 어. 하, 여러분이 알아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여기 삼각관계가 떠가지고, 어, 삼각관계가 떠가지고, 아니길 바랬어요. 어, 이, 저기 삼각관계 뜬다 해도 이게 다 삼각관계는 아니거든. 이게 흐름을 보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삼각관계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왜 말을 안 했냐 하면은,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기서 뭔가 저기 감, 감지했다 그랬죠? 뭔가가 찜찜한 게 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내요. 이 사람들의 그, 숨겨진 그, 음, 흑막, 응, 어, 흑막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서 이 관계가 끝이 난다. 라고, 4번 카드에서는 알려주네요. 음, 이러면 안 되지.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그, 결단력 있고 단호하게 이 사람을 갖다가 딱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는 입었어요. 음. 속았다, 어, 속았다. 그니까, 뭐, 크게 당한 것 같지는 안 보여. 음. 크게 당한 것 같지는 안 보이고, 좀, 유흥 오락비 정도는 뜯겼지 않았나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탁한 게 아닌가.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돈 없어요. 음.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없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이 정도로 거지였던가 싶은 거지. 음.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여자들 이렇게 많이 사귀어서밥 얻어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다녀요. 음. 그래도 그 저기 막, 그 말재주는 있어. 여자들 홀리는. 자기를 갖다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재주는 있어요. 음, 여러분은 관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요런 것까지 묵인하지는 않아. 어떤 분들은, 그,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스윗하게 불러주는 이것 때문에 질질질질질 끌려가다가 피해를 갖다 가 엄청나게 보고서 마음에 상처 있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밥값 정도, 융 오락비 정도 날린 거 아닌가? 음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여나 말고 이런 관계, 그니까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이렇게 가볍게 만나 그러니까 말로는 가볍게 만난 다음에 안 그래 상대방이 안 넘어오잖아 그잖아요 말로는 온리 유인데 아니야 이 사람 멘트가 원래 그래 어. 일단은 온리 유하고 본다는 거지 음. 자 4번 카드 여러분 결정 잘 하신 것 같아 이미 결정에 내리신 분이라면 은잘 하셨고요 지금 이쯤에 와 가지고 이 카드를 보실 수도 있어 이 사람이 호감인가 호의인가 응. 근데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카 이게 내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잘잘 어, 그러니까 음, 잘 알아보시고 어, 결정은 솔직히 조금 하루 이틀 뒤로 보류한다 그래서 늦지 않아요 음. 너무 크게만 뭐해 주지 말고 커피 커피 한잔사 주는 거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쵸? 어,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심을 봐야 되니까 음, 네4번 카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